안녕하세요. 다은 쌤입니다. 오늘도 돈을 벌고 싶으셔서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부분은요.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만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싶다. 그래서 수입을 먼저 해가지고 내가 판매를 하고 싶을 때에 어떤 순서대로 하면 좋은가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일단 여러분들께서 어 제가 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주시고 이 방법대로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가장 괜찮은지를 찾아냅니다. 한마디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작년 이맘때,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이 1월인데요. 촬영 기간으로 봤을 때는. 그러면 제가 지금 중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는 2월이나 3월쯤이 될것 같아요. 이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제가 잘 팔리는 물건을 찾아내려면 데이퍼 데이터랩에서 또는 아이템 스카우트 안에서 해당하는 날짜를 선택을 해보고 그 달에 제일 많이 판매가 됐었던 상품을 찾아냅니다. 그리고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어 어떤 상품이 잘 나가는지에 대한 키워드 이런 것들을 찾아내셨으면 그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괜찮은 상품들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도매 사이트와 1688에서 상품을 찾습니다 국내에 있는 도매 사이트에서도 상품을 찾아주는 것도 좋은데 이 국내에 있는 도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직접 그 도매 업체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대량으로 사고 싶은데 가격 절충할 수는 없느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거고요 1688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도매 사이트죠 여기가 타오바오나 아니면 알리바바보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이, 이 해당하는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괜찮은 상품 찾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입을 해주셔야 되겠죠. 한국으로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 물류회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물류회사에다가 제가 방금 봤었던 뭐 예를 들어 1688이라고 한다면 1688에다가 물건을 대신 구매를 해달라고 구매 대행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, 한국에 상품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만약에 도매 업체 또는 우리나라 국내 제조사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 국내 제조사에서 어, 저한테 상품을 또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해당한 상품들이 움직여야 되겠죠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 회사를 지금 위킵이라고 하는 회사 와풍고라고 하는 회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풍고라고 하는 회사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오늘 출발.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희도 이 오늘 출발 당일배송 이 배지를 달아놨더니 상품 순위가 더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곳에 물류회사에다가 상품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 물류회사의 상품을 넣어주는 이 기간 동안에 미 상세 페이지를 다 제작을 해놓습니다. 상세 페이지는 상품이 오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요. 상품 도착했습니다 하는 땅 하는 순간에 상품을 등록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상품 잘 등록이 됐는지 판다 랭크 통해 가지고 해당하는 상품 의 s e o 점검 한번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험단이랑 어 품앗이 같은 걸좀 진행을 합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고요. 왜냐하면 재고+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상품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상품 하나하나의 정성을 이제 쏟는 거죠. 그런 다음에 네이버 광고도 그때 세부 키워드 그니까. 러 어, 너무 큰 키워드는 다 제외를 시키고요 세부 키워드의 광고들만 다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파워링크랑 쇼핑 광고 둘다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해당하는 부분으로 잘 순항이 된다면 네이버나 쿠팡에서 정상적으로 상위 랭크를 할 거고 이 상위 랭크가 되고 나면 이제 리뷰라든지 음, 이런 관리들을 좀더 하면서 고객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그리고 순위가 떨어지지 않게끔 매일매일 체크를 좀 해주셔야 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CS도 많이 판매가 되는 만큼 많이 오기 때문에 CS 관리 잘 해주시고요. 제가 실제적으로 중국의 상품을 수입해가지고 운영하는 단계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어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트래픽을 사용을 한다던가 푸마시를 뭐 한다던가 뭐 체험단을 한다던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것이 유의미하냐. 이제는 네이버 강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유유유, 유이미가 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주변에 많이 입소문을 내주고 어느 정도 들어오게 고객들이 들어와서 뭐 찜도 눌러주고 시제로 사고나가는 이런 패턴이 상품을 등록한 지 2주 안에 모두 다 이루어나고 그 해당하는 키워드별로 자꾸 순위를 올려주셔야 돼요 상위로 이렇게 올려주셔야지 적어도 1년은 먹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2주 기간 동안을 여러분들 을꼭 관리를 타이트하게 잘 해주신다면 사입해 오신 물건 문제없이 잘 판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것같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z 배송으로 넣어 가지고 계속해서 상품을 공급을 해주면서 상품을 늘려가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요렇게 상품을 찾으셔 가지고 z 배송이나 아니면 네이버가 제휴되어 있는 품고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상품 넣으셔가지고 빠르게 출발을 할수 있는 상품으로 고객들한테 보여주면서 스토어의 매출을 계속해서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정도가 되면 상품 한 5개에서 10개 정도만 와도요. 비파워는 금방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다음에 하셔야 되는 일이 브랜딩이라는 작업을 해주셔야 지 되는데 어, 쿠팡이 Z배송으로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상품 이름을 어 상표 이름을 앞쪽에다가 넣어 주시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브랜드로 만들어 주셔서 상품 판매를 해 주셔야지 어느 정도 순위를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브랜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께서 사입을 하셔서 물건을 판매하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